안녕하십니까 1월 19일자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예상을 하해한 생산자 물가지수 결과가 발표되자 상승 출발했는데요. 실물경제지표의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전망되자 매물이 나오며 하락전환했습니다. 특히 블러드 총재가 fmc 2월 회의에서 50pp 인상을 주장하자 지수는 더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생산량 증가로 4%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위축 전망에 다른 기술주와 같이 하락했습니다. 원유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 전망에 수요 증가로 상승했지만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강경 발언으로 시장의 하락이 두드러진 날이었는데요. 고용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한 모습이지만 물가에 대해서는 안정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언제쯤 완화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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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삭은 11,2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1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1,2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1,000포인트까지 추가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드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월 19일 금일 주요 경제의표 발표는 신규 실업성 청건수 건축승인건수, 원유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발표하는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 이전치는 20만 5천건, 예측치는 21만 4천건으로 예상됩니다. 동시간대 12월 건축승인건수는 이전치는 135만 천건이며 예측치는 137만건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원유재고는 이길 01시에 발표하며 이전치는 1,800만, 9,620만 배럴이었으며 예측치는 급감한 -210만 배럴로 예상됩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이매일정은장 마감 후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위 0.5934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아,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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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 선물 미국 옵션 원기 충전 유진투자 선물 김어수였습니다 I hope you in today. Goodbye.